안녕하세요. 심서방입니다. 로또 915의 당첨번호는 2번, 6번, 11번, 13번, 22번, 37번이 출연했고 보너스 번호는 14번입니다. 당첨번호 중 낮은 수는 1부터 22까지 다섯 개 높은 수는 23부터 45까지 한개가 출연했습니다. 저고비율 중 5대 1의 비율은 지금까지 6 8회 출연했으며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고 패턴 흐름을 보면 최근 10회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다시 올라온 흐름이 확인되네요. 홀수와 짝수는 각각 3개씩 출연했습니다. 홀짝 비율 중 3대3의 비율은 지금까지 총3 1 8회 출연했으며 가장 많이 출연한 비율입니다. 최근 10회 동안의 홀짝 패턴 흐름을 보면 910회에서만 한번 튀었고 대부분 평균 비율에서 출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당첨번호의 총합은 91입니다. 적고 비율에서 낮은 수가 5수나 출연했기 때문에 총합 또한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겠네요. 총합통계자료를 보면 91은 낮은 구간에 포함되지만 이번 915회차까지 총 7회 출연했습니다. 이번 끝수압 결과는 20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28에서 32 구간에서 다수 출현하다가 20일로 내려왔는데요. 끝수압 통계자료를 보면 18에서 35 범위에서 20회 이상 다수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씨 계산 결과는 8로 분석되었고 최근 10회 동안의 흐름을 보면 벌써 다섯 번이나출현했었네요 회차압은 9회차 이내에서 2, 6, 11, 22, 37번이 출연했으며 13번은 10회차 동안 출연하지 않은 번호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6에서 9회차 이내에서 출연한 번호들이 다음 당첨번호로 다시 출연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합수는 6번과 3 7번 13번과 37번, 22번과 37번이 함께 잘 출현하는 번호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10회차 동안의 궁합수의 출현 흐름을 보면 2개에서 5개의 궁합수들이 출현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미출현 번호 구간은 보시다시피 40번대 번호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915회 당첨번호를 분석해보니 많은 로또 분석가 분들도 예측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916회에는 좀더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여 예상번호 조합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